안녕하세요, 댕댕이 여러분! 윤댕이입니다! 오늘도 제가 정말 신선하고 맛있는 토마토 먹방으로 왔어요! 자, 엄청난 토마토입니다 이 토마토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핫해질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얼마 전까지 핫했던 그샤인머스켓 아시죠? 그 샤인머스켓의 뒤를 이을 바로 이 달달이 토마토 달달이 토마토 색깔 너무 예쁘죠 진짜 제가 이 토마토가 너무 특이해서 가져왔어요 어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토망고라고 요즘에 검색하면 좀 핫하게 많이 나오는데 걔랑 얘랑 같은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애가 아닐까 싶긴 한데 정말 설탕에 절인 토마토 맛입니다 그리고 대저토마토도 너무 맛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 대저토마토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대저토마토도 사왔어요 제가 대저토마토를 먼저 먹도록 할게요 음. 오이 어, 토마토도 되게 예상 외에요 이렇게 봐서는 덜 익어 보여서 약간 시지 않을까?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단단해 가지고 씹었을 때 쾌감이 있어요 근데 음. 오, 얘도 너무 달아요 전혀 시지 않네요 생각보다 안에도 이렇게 생겨서 생긴 건 맛없어 보이는데 한잔하면서도 달짝지근하면서도 이 껍질 과육은 단단해서 인기가 많은 토마토거든요 음. 생각보다 얘 굉장히 달아요. 맛있당. 껍질이 토가 이렇게 맛있는 것이었습니까? 얘는 진짜 맛없게 생겼는데 너무 반전이 있어요 모양만 보고 어 쟤는 좀 약간 맛없게 생겼어 해가지고 안사 드셨던 분들도 계시죠 진짜 반전이 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달달이 토마토 정말 그냥 설탕처럼 달아요 제가 대저토마토 먹고 어 뭐야 이 토마토도 너무 인생토마토인데 생각보다 되게 달다 어 내가 이걸 너무 과대평가했나라고 생각했는데 얘를 먹고 지금 얘를 먹었잖아요 근데 얘를 한입 딱 먹은 순간 얘는 거의 설탕이에요 얘는 그냥 어떡해. 설탕을 뿌린 맛이야 진짜 <웃음> 정말 어떻게 이럴수가 있죠? 짠맛은 거의 없어요 달달한 정도는 여름에 진짜 맛있고 잘 익은 수박 있잖아요 그 수박을 잘라가지고 베어 물었을 때 설탕처럼 하얗게 일어난 그런 수박들 있잖아요 진짜 달달한? 그 정도 수준으로 달아요 음와 너무 달아 이렇게 봐서 그냥 토마토인데. 음. 진짜, 과일 중에, 아, 과일 중에서도 지금 이 정도 맛있는 거 찾을 수가 없어요. 이 정도 당도. 어쩜 이래요? 음. 소량 딸기도 이만큼 달지 않은데. 제가 딸기 얼마 전에 진짜 맛있는 딸기 먹었거든요. 이만큼 달 수가 없어요. 개보 서, 서량 그 딸기보다 훨씬 단 맛이에요. 얘는 그냥 진짜 설탕 뿌린 맛. 음 몸에도 좋은 토마토를 이렇게 맛있게 먹다님 와. 이 맛을 전달할 수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정말 여러분들이 드셔보셔야 나의 말을 공감할 수 있는데 음, 이거 맛있는 부분 맛이 없는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맞아. 음. Ващи. 뭐야 방금 너무 달아 이 꼭다리 부분 쪽 먹었는데 음 엄청 달아요 토마토가 건강하고 맛 맛있기만 한다면 챙겨먹고 건강도 챙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토마토 많이 많이 드시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쯤을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! 뿅!